3단계 마법서 이거 하려면은? 그러면은 요거 있어야 되거든 와일드공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말하자면 여기 이거 조합해가지고 이제 우리 2티어 마법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스토리를 말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갈 피난처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지 어, 그래 우리는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<웃음> 나이가 너무 뽀짝해서 아직 못간 거고 아 어, 뽀짝 이라니까 되게 귀엽네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지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알려줘도 됐을텐데 근데 또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?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랬겠지 투사체랑 폭발을 한번 섞어볼까? 이렇게? 그 다음에 어, 뭐야 뭐, 뭐, 뭐, 뭐, 뭐.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래 내가 쏴봤거든? 어 근원이 모자르대 잠깐만 어 이거 만화를 많이 먹네 빵 터져 이거 어. 오오와와 귀엽게 터지는데 근데 <웃음> 만화 소모량 너무 세다 일단 투사랑 피해로 여기는 깨야겠다 피해 투사랑 그 다음에 검들어 어 약간 마검사 서타일로 가볼게요 근데 여기 열쇠 필요한 건가 이 티어 폭발로 한번 열어볼까? 아, 미사일이 있네. 미사일이랑 폭발을 한번 이티어 두 개를 한번 합쳐봐야겠다. 오케이. 폭발 미사일. 어이씨안 터지는데? 단단하네. 열쇠도 없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? 안 되는데?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? 아, 뭐야? 아, 깜짝이야. 뭐예요? 안녕하세요? 아, 예. 에? <웃음> 왜 때려요? 왜 때려요? 그래도 키 주고 갔어. 아니 키는 <웃음> 주고 갔는데. <오우와>. 오 와! <웃음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무서워요. 아 무서워요. 어, 아, <웃음> 너무 세다고. <못> <웃음> <쎄다고>. 너무 세다고. <웃음> 아 내가 뭘 갖은 거야 지금? 떠다떠다다 어, 이거 어, <웃음> 어, 잠깐 저, 저, 잠깐 저, 저, 잠깐 저, 잠깐 잘 잠깐 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오케 됐어. 잡았어? 와. 응. 잡았어. 와, 깜짝이야. 그러면은 한 마리 그렇지. 더 불러 냄. 오케이. 이로 와라. 으으. 어. 디있 <웃음> 지옥이라고? 으으. 아! 이 진짜 너무 와, 와, 와. 세다고. 또또또 아. 또. 또, 또, 또, 또. <웃음> 붙잡아 줘. 붙잡아 줘. 연비 붙잡아 줘. 어이연비 그냥 쳐 줘. 어, 됐어. 오케이. 오케 야, 이런 애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? 곡괭이도 들어. 이 무슨 색, 무슨 이야 이거? 야 엄청 커 거미가 아이고 얘왜 얘 이렇게 오야 너무 아픈데 됐어 내가 잡았어 나이 네. 검으로 가 검으로 가 검으로 가 한편아 그러면 너가 앞장서서 용암 부으면서 뚫어 어때? 오케이 용암 부으면서 갈게 고양아 고양아 어? 이거 봐 반지 옆에 여기 이거 어? 봐, 그거 뭐, 반지. 뭐야? 반지 주셨어 봐봐 야 이거 만화 재생 반지인데? 아니 우리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도아 미안해 <웃음> 야 너무 많아 이쪽 안으로 들어가잖아? 그러면 그 옆에 좀비들이 막 서있어 아! 어 깜짝이야 조심해 조심 여기에 만화반지 하나 더 있어 자, 번. 천천히 가자 진짜 천천히 내가 이거 오케이. 환자로 계속 지어줄게 으아 여기 완전 위에 거미집이다 야 진짜 한땀한땀 한땀 가자 한땀한땀 한 땀. <목소리> 어왜 나만 봐 왔다. 이씨 여기 아무도 것 없어. 어이 링두개 더. 오 대박. 네. 어 드레드 샤드랑 뭐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얻어 가자. 아 잠깐만 싸싸 왔다. 어 그래 그래. 한대쭉 잡았어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 아이고 제 무서운 애 온다. 얘들아. 어. 여기서 싸우지 말고 위에서 싸우는데. 위 위에 어디 있는데? 거미잖아! <웃음> 아이, 아이, 나도 올라가. <웃음> 오 와일드 가시. 어 좋아 좋아 좋아. 그거 빼야 돼. 안돼안돼 나. 안돼안돼안 오케이 오케이. 오 좋다 좋다 좋다. 내가 막나 잡았어. 잘했다 잘했다. 어 잠금 해제 엄청 됐다. 그렇지. 좋아 좋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튕겨내, 튕겨내, 튕겨내, 그렇지! 어, 와일드 뿔! 얘들아 위를 봐! 어? <웃음> 얘들아 위를 <와>. 봐! <웃음> 어, 거미꼬리 조심해서 야와일드 날개! 야 일단 나가봐, 일단 나가봐, 일단 나가봐 다얻치 않았어, 다얻치 않았어, 다얻치 않았어? 아 어, 진짜 투디는 왜 마을 왜 터트린 거야? 그가 어? 사악한 엔더리언인가 뭔가 뭐 그거 조작 때문에 그런거야 걔는? 그거 알아보라고 엔더 가보라는 거아니야 우리 결국에 지금 엔더도 가야되잖아 <웃음> 우와! 응? 나칼 얻었는데 이거 칼 장난 아니야 뭔데? 다이아 칼보다 훨씬 좋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드레드나이츠 소드가 나왔네? 우와 엄청 응. 세다! 그치! 야 요거를 일단 한편이었대 근접 전투 아, 좋아 좋아 좋아 불 붙이고 싸우면 세지잖아 그러니까 야 진짜 가장 뜨거운 전투였다 우리. 와 근데 레벨이 미친 듯이 어, 올랐어. 아니야. 어 미친 듯이 올랐어 진짜. 됐다 와일드 소파. 어 됐다. 여기서 이제 키메라가 나올 거야 준비해. 다들 키메라. 준비해라. 야 의식은 주변의 블록을 파괴한데 잠깐 비켜봐. 어 <웃음> 야야야. 잠. 야 너네 거기까지 뒤 가는 건좀 그렇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오어 어, 어, 됐다! 어! 어! 쟤야? 동굴에서 보내드리야 별거 아니야 다행이다 쉬는 타임이다 야 아, 음, 오케이. 어, 오케이 다 잡았어 지금 끝난거야? 끝난거야? 그 설명서 읽어보면은 와일드뿔 가시, 날개로 강화하래 여기다가 우와 오 한펜아 뒤로 와몇번더던져볼까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번엔 진짜 우와! 어? 어? 왜? 나올거야 어 나왔다. 오, 왔다, 왔다. 어 근데 왜 이렇게 그 귀엽지? <웃음> 아 아. 어 어. 다른 건 귀엽지 않은데? 어 붙잡았다 근데 근데 붙잡았어. 아 와. 오오 어, 근데 오, 지금 회복한다. 뭐야 왜 회복이야? 뭐야 뭐야? 왜 물러나봐 물러나봐. 붙잡았어. 우와 따라온다. 우와 엄청 어. 빨라. 오어 근데 나도 빠르거든 어디야? 나도 빠르거든. 나. 이거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. 아 그래? 어, 어, 어, 내가 너무 발라가지고 어, 나와버려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. oh, o 왜 회복해 h oh, oh, oh, o 우와 우와 어 와! h oh, 우와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와 저기 시날리는거봐 가시 그 뭐야 저게? 야, 빨리 <웃음> 밥 먹어 봐. 빨리 밥 먹어 어 근데 한편나 오히려 용암 네. 안에 너가 들어가 있으면 <웃음> 피해 피해 야나 잡았어.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때리누죽 때리누죽 어, 못잡았네 이제 나 풀려났어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, 야. 야 한펜이 쪽으로 몰아 한펜이 쪽으로 용암 용암 어 용암 쪽으로 몰아 오 가시, 가시 가시 피 까시한다 가시, 가시, 가시 피해 <웃음> 멀리 멀리 <웃음> 내 잡았어! 잡았어! 잡았어! 잡았어. 잡았는데 불어났어! 이야! 이안 나오면 안 남았어, 됐다! 와! 근데 어, 와일드 공부를 딱 힘들어. 하나 나왔어. 그럼 또한명더 잡아야 돼요. 갑자기 강원도로 갔더래요. 와 이거는 진짜 두번더 하는 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맞어. 아아 뭐야? 어, 어 왜? 어왜 또? 어? <웃음> 언제 오셨대요? 에? 에? 에? 에? 우와! 우와! 어머 뭐 준다! 어! 우와! 어! 어 좋아요! 좋아요! 오. 좋아요! 좋아요! 어! 불사의 토템 하나 더! 어! 좋아요! 어? 근데 이러고 또 가실 거예요? 아! 아저 <웃음> <웃음> 어, 사람 되게 바쁜 사람인가봐. 사람인가봐! 주문서를.. 아하! 채굴이랑 굴착도 6 40호가 돼야 되네? 근데 우리도 이 정도로 강해질 수 있는 거면은 AGI 그 사람들 말이 맞긴 맞나봐. 뭐가? 이 정도 힘만 있어도 웬만한 마을 만나도 다 숙대반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근데 그 동안 투디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 없었다는 게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. 우리가 끄다 보면 결국에 인간이랑 잘 지내는 길이 있었다? 뭐 그런 거지. 아직 우리 음, 뭐 음. 사춘기니까. <웃음> <웃음> 근데 말자. 몬스터랑 이 종족의 차이는 뭐야? 말을 할수 있고 없고? 그런 거 같은데? 그래, 우리는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수 있잖아. 아... 응, 대화가 되잖아. 아까 걔 맞아. 나한테 달려오는 애 봐봐. 막. 응. 미친 듯이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우엣 거리면서 달려오는 거 봐봐. <웃음> 내가, 내가 말했지. 거미랑 거미인간은 다르다고. 어, 아 키메라 약간 침도 흘리던 거 같던데? <웃음> 키메라 다가올 때막 킁카킁카 거리는 것 같던데 늑대라가지고 <웃음> 근데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을 한게 있어 뭔데? 이게 일이 너무 빡세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 이종족에 대한 그런 차별을 좀 금지해달라고 좀 법적으로 한번 요청을 하자 우리가 저런 애들 안 죽여주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직접 해야 되는데 딱 봐도 뭔가 바빠 보이잖아 뒤통수 치고 바로 가는 거봐 그러면 대신 이런걸 해주는 대신에 어? 요청을 하는거지 우리도 차별하지 말라 우리 평화롭게 잘 살테니까 전쟁싫으니까 연비는 저 갑옷 덕분인지 별로 안죽었어 아까 전투할때도 맞아 이게 갑옷이 좋더라고 나뭐 하나 만들어줘? 나 실버 좀더 있는데? 어난 좋아 다 해간다 다 해간다 채굴 됐다 채굴 60 성공. 난, 난 아직 안 봤어. 여기 줄게. 물려주는 거야? <웃음> 그러면 이제 조합해보자 대마법사 드디어 열었다. 우와. 어디선가 본이 느낌. 어디선가 본보화 어디 열렸어? 여기 어, 여기 열린 거 같은데. 우와. 거기가 열렸어? 이거 아무거나 눌러봐 어! 네. 어! 한들 들어가봐 빈데 나보고 들어가라고? 들어가봐 내가 했잖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미안하다 아그 얘기였구나 아니 차라리 우리를 보내지 아그 얘기였구나 미안하다 아 미안 미안해 나 죽을 뻔했잖아 순간 까먹었어 나 몸에 물 꺼진 거안 보여? 어 아이템 호포가 있어 막. 뭐 깔때기다가 뭐 던져 볼까 뭐 집어넣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공급기에 철창 철사덧 갈고리 그 다음에 철블록이 있거든 어뭐봐 변기 있어 변기 <웃음> 아 이거 그거다 아이템 하나씩 넣으면 된다 여기다가 철블록. 그 내가 사고친 거 같아 왜? 여기 무슨 칼 같은 게 있길래 한번 돌려봐야 지 하고 돌렸더니 막 돌아가. 아, 그 뭐가 철컹철컹했어. 너잘한거 어, 같은데? 그래서 열린 것 같은데? <웃음> 아, 그래. <웃음> 너 잘한 거, 거 같은데? 뭐, <웃음> 어, 그래. 어, 잘한 거 같은데? 잘렇게 같은데? 너 대단한 아이구나 해야. 이렇게 해야. 이렇게 해야. 이렇게 이야 이렇게 야이거 근데 어이가에서본느낌이어 뒤에. 야이가 어? 뭔가... <웃음> 어? 당신 <웃음> 뭔데요 이게 어뭐아 <웃음> 이거 지금 지하요하는거 같은데 이거 아 근데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음. 뭔가 <웃음>